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유난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정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까? 또는 건축 자금 없이도 집과 건물을 짓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평생 설계와 건축을 하다보니 수많은 사람들과 건축주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여러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내 집이나 건물을 지으려거나 또는 이런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사람들로 사실 이러한 일들은 사람들에 따라서는 자신의 전 재산 아니 자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더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과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즉그 많은 돈을 뭐다 가지고 있는 소위 부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금 동원 능력이 좋은 사람들만이었을까요? 특히 오늘은 최근 상가주택을 짓고 싶어하는 어느 건축주와 상담을 하면서 자금, 즉 돈과 사업에 관해서 느낀 점이 많아 오늘은 주제와 같이 정말 돈이 없으면 집이나 건물을 짓거나 투자를 할수 없는지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데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는 재택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플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희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 보겠는데 오늘 상담을 한 사람도 그렇지만 설계나 건축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자금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합니다. 물론 돈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이 문제는 가장 선결되어야 하니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담자들이나 건축주들은 건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또 이런 자금이 어떻게 소요되는지 등에 관심이 많으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금이 충분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소연들을 하기도 하지요. 물론 저는 건축 전문가로서 자금 동원 방법 등에 대하여 잘 알지는 못하지만 사실 설계나 건축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건축에 소요되거나 투자해야 할 자금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다보면 꼭 건축주들이 프라이버시를 알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특성이나 라이프스타일 등을 알아야 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상황을 이해해야 건축주가 원하는 집이나 건물의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것이며 또 전체적인 사업비와 자금의 소유시기 등 자금의 흐름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금 문제 등에 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듣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구체적인 사정이나 자금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모든 건축 자금 없이도 건축을 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그동안 만나보고 같이 일을 했던 건축주나 투자자들을 보면 대체로 자금 문제는 큰 차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즉 단정적으로 말하여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보유한 자기 자금만으로 건축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나 심지어 전세자금 그리고 대출이나 지인의 자금을 활용하고 또 건축 완공시점에 들어오는 그 건물의 임대 보증금이나 전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자금 문제는 비단 자기 집이나 건물을 짓는 건축사업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다 비슷한 것이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건축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즉 대지구입, 설계, 공사, 감리 등의 과정에 따라 자금이 투여되고 이러한 자금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산 지급하는 것이며 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도 공사진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입되는 것이므로 집이나 건물을 사는 것처럼 모든 자금이 일시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꼭 모든 자금을 보유하지 않아도 자금 후 흐름에 있어서 융통성을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다양한 금융활용이 가능하기도 한데 요즘은 아파트 등은 정책에 따라 대출의 한계가 있지만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땅값 뿐만 아니라 신용도 등에 따라서는 공사비까지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러한 자금도 공사 기간만 단계적으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브릿지 론 등의 방법도 있어 심지어 자기 자본이 없는 사람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건축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외상공사 또는 새빼기공사에 대한 것인데 이와 같이 상가주택 등 건축사업은 많은 자금에 소요되고 또 자금 문제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 보니 현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일부 업체나 특히 부동산 사무소 등에서 외상공사를 해주겠다느니 세를 빼가는 조건으로 공사가 가능한 업체 등을 소개해주겠다는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요즘은 여러 금융기관 등에서 다양한 금융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그런 외상공사 등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이런 금융제도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과 같이 외상공사나 세를 빼가는 조건으로 공사를 의뢰하는 경우 공사란 현장작업자 등의 특성상 그때그때마다 공사자금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업체가 그 자금을 동원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금융비와 리스크를 공사비에 포함할 것은 명약관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공사비가 오르거나 공사의 품질이 떨어지면서 건물의 주인인 건축주는 공사를 발주하는 건축주로서 당당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도권마저 상실하며 공사를 하는 내내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생길 수도 있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어떤 업체는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거나 특히 PF를 동원해 주겠다는 경우도 봤는데 대출이란 그 업체가 당사자가 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 명의로 하는 것으로 어차피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며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아파트나 상가 등 분양사업에서나 가능하지 상가주택등 임대하는 건물은 PF는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자금이 문제가 되고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제안이나 유혹은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웬만하면 누구나 건축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는데 그동안 저는 여러 영상에서 요즘은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내 집을 짓거나 소액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상가주택 등을 충분히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해 왔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아파트나 아파트 전셋값이 폭등한 시기에는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 전세금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여러 다른 유튜브 영상 등에서도 3억으로도 건물주가 될수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서 결코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종잣돈이나 대출 등 자금 동원 능력이 전혀 없다면 모를까 웬만한 아파트 전세금 정도라면 비록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집짓기나 디벨로퍼 등 건축사업이긴 하지만 하기에 따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동안 만나본 건축주나 디벨로퍼들 가운데는 이보다 못한 경우도 많이 봤는데 사실 이런 경우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거나 여러 어려움을 겪기는 하겠지만 하기에 따라 일부 시행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PF자금이나 지주공동사업 등으로 큰 돈이 없어도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런 사업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난관에 부딪히거나 실패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꼭 모든 자금이 없어도 운영하기에 따라 가능하다는 것으로 특히 상가주택과 같은 꼬마 빌딩의 경우에는 분양사업이 아니라 자신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면서 임대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리스크가 없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돈보다 더 중요한 의지와 결단력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는데 나는 돈이 없어도 사업을 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 왕실로부터 인정받은 30대 백만장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인데 저자는 평범한 아이템과 아이디어로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어 백만장자로 성공한 스토리에서 돈보다는 아이디어와 사업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제 경험으로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임대했을 때그 건물의 여주인이 제게 한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빚이 없으면 성공을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저는 평생 이 말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자금이 넉넉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돈이 없어 남의 빚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자 등 빚이 두려워 더 긴장한 가운데 쉬지 않고 열심히 뛰다보니 결국은 성공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같이 돈 없이도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나 빚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것은 사실 역설적인 이야기로 뭔가 변화를 갖고 동무해보려는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좋은 사업 아이템이나 아이디어 또는 굳은 의지와 결단력이 있다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펀드나 투자자 모집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축 등 부동산에서도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나 내 땅이 없어도 지주와 함께 개발사업을 하는 지주공동사업자 등 다양한 방법도 있습니다 또 그런 대단한 프로젝트나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 집이나 상가주택 등을 짓거나 이러한 사업을 하려는 디벨로퍼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금이 없는 아파트 전세를 살 정도의 웬만한 사람들이라도 해보려는 의지와 결단력이 있다면 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돈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할까 또는 건축자금을 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건축을 할수 없을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거두 번째로는 모든 건축자금 없이도 건축을 하는 사람들 또세 번째로는 외상공사 또는 새배각이 공사 네 번째로는 웬만하면 누구나 건축을 할 수가 있다 다섯 번째로는 돈보다 더 중요한 의지와 결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보다 해보려는 의지와 결단력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이는 제가 그동안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만나본 수많은 건축주와 투자자들도 그랬다는 것으로 대체로 은행 대출이나 차입금 등을 이용하지 않고 순전히 자기 보유자금만으로 집이나 상가주택을 짓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이 살고 있는 전세금까지 활용해서 디벨로퍼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서 그런 분들의 사업의지와 결단력에 논란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런 분일수록 대지 구입부터 설계 등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는 다른 모든 사업이나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아예 시도도 해보려 하지도 않는 것은 결국 해보려는 강력한 의지나 결단력이 없는 유약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동안 건축을 하면서 또 제가 나이 자랑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강조하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